안녕하세요 케 K군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군가를 지금 만나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이 너무 안 좋은 사람 같아 내 마음에도 안 들지만 내 친구하고 그 사람은 사귀면 안될것 같아 내 친구 인생에 그 사람이 되게 독이 될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말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친구로서 내 친구에게 그 사람만큼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내 친구가 만나고 있는 그여자에그 남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안 좋은 부분들을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. 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친구를 위해서 네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 해줬고 그래서 네가 그걸 깨우쳤으면 좋겠어 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줘도요. 내 친구는요. 그럴수록 마음이 멀어져요.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내 친구는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을 함께해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남자친구, 여자친구보다는 이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면 내 친구가 마음을 돌려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판단을 따라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단 말이죠. 내 친구와 나는 우정이지만요. 내 친구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은 애정이에요. 우정은요, 되게 긴 세월 동안을 돈독하게 싸우면서 다투고 화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도 잘 깨지지 않는 반면에 애정은요, 되게 짧은 순간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거기 때문에 우정의 말로 설명을 해줘도 애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. 진짜 소중한 내 친구의 인생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라면 일단 내 친구가 만나고 있는 그 여자, 그 남자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마시고요. 칭찬을 해주세요. 자주 같이 어울려서 만나주세요. 여러분들이 내 친구에게 친구의 애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요. 내 친구는 요 마음속으로 네가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, 네가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. 이런 반발심부터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주 어울리면서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. 내가 조언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사람 심리는 묘해서요 반대를 하잖아요 그럼 자꾸 더 하고 싶어져요 좋은 걸 자꾸 권하잖아요 그럼 더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내 친구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하고 떨어뜨리고 싶어 그렇다면 그 친구를 자꾸 칭찬해주고 좋아해 주란 말이죠 그러면 알아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. 그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. 둘 사이가 그저 그런 상태인 것 같아. 아직 시작 단계라서 막 타오르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말을 하면 내 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정리를 쉽게 할것 같잖아요? 그런데요, 여러분이 그런 타이밍의 이야기를 하면 그저 그랬던 둘 사이가 불처럼 타올라요. 공격을 하면 할수록 둘 사이가 더 가까워질 거란 말이죠. 자,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.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. 그럴 때그 여자를 잘라내려고 아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. 어, 데리고 와봐 하고 잘 해주세요. 그러다 보면 두 연인 사이에서 둘 사이의 문제로 헤어지게 될 그럴 타임이 올 거거든요. 우리 엄마 아빠가 권태기인 것 같다고 가정해봐요. 그러면 아빠한테 엄마 칭찬을 하지 마시고요. 아빠한테도 엄마 칭찬을 하지 마세요. 거꾸로 엄마한테 아빠 욕을 해보세요. 아빠한테는 엄마 욕을 해보세요. 그러면 희한하게 아빠가요 엄마 편 들어요. 엄마가요 아빠 편 든단 말이죠. 자식인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도 두분 사이가 돈독해지면 성공한 거겠죠.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은요. 이두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반대가 들어왔을 때더 강해진다는 거 명심하세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